오늘 건강 밥상에서는 맛의 신세계 양고기와 함께한다 양고기는 한방에서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허약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효과가 뛰어난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당귀 생강 양육탕이라는 유명한 처방에는 양기를 올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양육, 즉 양고기를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양고기는 아연이나 칼슘, 인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겨울철 원기를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또한 저칼로리, 저지방, 고단백으로 지방이 적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여성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양고기는 성질이 따뜻해 양기를 더하고 속을 데우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고 시려운 분들, 아랫배에 냉감이 있는 여성분들, 위장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반대로 열이 많은 체질에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과한 섭취는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고기는 냄새 때문에 드시고 싶어도 못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냄새를 잡기 위해 후추로 밑간을 하고 강황, 양파, 마늘, 생강처럼 매운맛과 향이 있는 식재료를 이용하여 요리하면 평소 잡냄새로 못 드셨던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고기라고 다 같은 고기가 아니다. 단백질과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하고 위를 튼튼하게 해주어 스스로 회복식으로도 사랑받아온 양고기. 양고기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콜레스테롤 분해를 도와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그만이다. 건강도 챙기면서 색다른 풍미를 즐기고 싶다면 오늘, 양고기 요리에 도전해보자.